나라가 개판이고 정권이 개판이다. A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강찬호의 투머치 토크와 통화해서 동생의 경우 같은 해상 실종사건은 대개 발생한 달 뒤면 법적으로 실종처리돼 책임자 규명과 고발 조치가 가능해지나 해경은 1년 9개월 넘게 실종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법원이에 동생의 사망을 인정하자 뒤늦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 이라고 했다. 이씨는 뒤늦게나마 동생의 사망이 인정되고 수사도 중지된 만큼 해경과 군 문재인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본격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. 한편 정부는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북방안개선 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. 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. 이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. 고발킨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.